출근 잘 하고 와돈 많이 벌고 이거 뭔데? 로또 로또를 왜 썼어? 로또와 오빠의 공통점이 있어 뭔데? 겁나 맞아 <웃음> 울산, 대구, 전주는? 전주 같다, 대구 같다, 울산 같다 안돼 못해요 그거는 대표님이 운전을 진짜 잘하시니까 대표님이 가시면 대표님이 저희가 왜냐면 30개 중에 3개 부탁한 거니까 어려운 부탁 아니죠 이런거는 어느 흔한 회사 직원들의 소리 뿐이다 어차피 그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할 말이다 아시죠? 그냥... 그렇죠. 회사가 안양 범계에 있어 부지런 일어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스 맥심을 마십니다 옷은 갈아입기 귀찮아 유니폼을 오단에 입고 출근합니다. 머리는 어젯밤에 감았습니다. 출근 전에 물 칠하면 깔끔해집니다. 와 일요일 아침 7시 51분입니다. 와 너무 춥다. 아 너무 추워. 저는 일요일 출근이 좋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이 비어있죠. 평일엔 왕복 3시간 서서 다닙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이거 유니폼 입고 일하셨습니다 이거 입고 일하시면 돼요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와 유니폼 지급합니다 이번에 오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창일 매출이 300 정도 되다 보니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안 힘든 일은 없어요 그냥 내가 일하면 다 힘든 거야 나도 힘들어 머리 빠질 거 같아 세상은 다 그런 거랍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돈가스 매일 먹을 수 있어 좋겠다고도 하시는데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는 얘기가 제 얘기인 거 같습니다 식사합시다 돈가스 회사로 이직하고 가장 맞지? 좋은 점은 식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는 식비를 줄이려고 도시락을 쌀 필요도 없고 근무시간이 길어지면 집에서 밥 먹을 일도 없으니 가계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할 뿐만 아니라 살림을 담당하는 우리 룸메가 가장 좋아하기에 가정의 평화까지 찾아오는 선순환으로 순환경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각오 한마디 해줘야죠 이런 걸 찍어놓은 거예요? 묻는 말에 대답을 하라고요 <웃음> 오늘, 오늘 새로 왔는데 어때요? 할니해네 <웃음> 돈까스랑? 아 힘든 음식 오늘 초 왔는데 어, 어때요? 어, 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웃음> 거짓말 하지 말고 아, 아까 힘들다그랬잖아 어? 돈까스는 뭐야? 파이팅파이팅 아, 뭐.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웃음> <응>. 이거 어쩌나요? <웃음> 아직도 몰라? 여기서 왜왜왜왜왜 손만 자르지 마요 네? 아니 모짜렐라를 이렇게 잘 자르는 사람 처음 봤어 모짜렐라를 잘 써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팁이 있다면 <웃음> 나는 이렇게 해서 모짜렐라를 잘 쓴다 내가 그래서 잘한다 일을 이 훌륭한 교육환경과 너나 나나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한다 이제 대표님 드릴 업무계약서 대표님도 안 계시죠? 네. 업무계약서 업무 네 이렇게 드리고 또... 네 미팅을 하셨네요. 네. 아 이거 또 목다남은 빵. 네 식비를 쓸 일이 없어요. 저희는 보시다시피 어, 여기 맥주도 있죠. 어, 맥주 있고요. 콜라 목다남은 콜라. 이제 바카스, 바카스, 바카스, 바카스. 바카스. 물. 바카스. 바깥스 <웃음> 네. 음... 피곤해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딱 시스템 환경이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는 카페인이 농축된 그 열심히 피로회복을 빨리하고 빨리 뛰어라 진취적인 그런 회사입니다 이제 또 가봐야겠죠? 또 계속 사무실에 있으면 안돼 안돼 바빠 바빠 가봐야겠죠? 아... 이 회사가 참 좋은 게 뭐냐면 바쁘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요즘은 엘리베이터도 호출이 돼요 집에서 두 번째로 좋은 건 돈을 쓸 시간이 없다 세 번째로 좋은 건 사무실하고 가게가 100m 거리다 사무실 매장 <웃음> 또 좋은 건 뭐냐면 밥값이 들어 뭐가 들어 돈이 한번도 안들어 하루 종일 있어봤자 왕복 교통비? 하여튼 지난 한해 진짜 우여곡절 많았고 퇴사하고 이직하고 막돈때먹고막별질다 했는데 그래도 참 선택 잘한것 같습니다 힘들게 다시 넘어왔는데 이제 열심히 해야겠죠 영혼을 갈아서 어? 뼈를 갈아서 현장 직원분들 쉬는 시간이 이제 끝날 시간입니다 아, 잘 쉬셨습니까? 잘 쉬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맥시 한잔 타먹고 나온지가 벌써 여덟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요즘 들어 세상 더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돈쓸 시간도 없고 돈을 쓸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가끔은 저도 사람이라 남들처럼 돈질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뭐 사람의 욕구라는 건 그렇죠. 돈 지랄을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돈이 없어서 지랄밖에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지랄을 떨며 일하는 겁니다